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오, 야, 야, 지금 끝. 야, 됐어. 진짜? 왔어. 이제 여기 m s g 준었니?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의 웃승팀은 아, 중간 점검을 한번 가보죠. 네. 네. 예. 오. 썰어놓긴 채소랑 엄청 썰어놨어요 예. 올해 심사하시느라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요리 를 준비해봤는데 어, 아 맞아 아, 에피타이저로. 에피타이저로. 아, 어, 에피타이저를 오. 이렇게 또 만드는 어요 아, 에피타이저를 예. 만든 건 아, 처음인데 뭐 심사위원들을 위한 뭐 에피타이저라고 하니까 음, 너무 크지 않아요? 큰쌈 아니에요? 심사위원에 입을 다물게 하겠다 <웃음> 그렇 약간 네. 어. 근데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그에피타치가 <웃음> 맛있는데 어. 삼겹살도 삼겹살을 음두 개를 주니까 야 패티가 두 장. 글쎄. 이거는 음음 어떤 신호를 받으신 건가요? 사실 저게 에우바. 돼지고기 김치찌개인 음줄 알았거든요. 음 아. 그래서 아까 질문을 글그 찌개 있다고 여쭤봤는데. 음 예.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유, 힘든 거 아니에요? 야, 석청이 형님 진짜. 나 진짜. <웃음>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알어나 진짜, 진짜, 진짜. 아, 너무 진짜 큰... 알고 있었어. 아,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아, 어, 근데 이쪽은 거의 다 좋은 거 같아요. 오. 자, 우리 수수 형제들. 오. 야, 그래? 수수 형제들은 야 요리를 잘할줄 아네, 일단. 음. 김치전인 거 같아가지고 김치전을, 김치전을 만들었을 요같은아 근데 있는데. 우리 저 지수구는 아까 저 네. 고기를 네. 삼겹살도 가져가고 소고기도 가져가고 맞거든요 네,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상대편 팀이 고기를 중간중간에 드렸잖아요 저도 삼겹살 먹었으니까 여기서 소고기를 기대했는데 아, 소고기는 <웃음> 이제 메인 때. 아예 아, 감동이 약하다 아, 아 그래도 아, 우리가 아, 소 멤버들에게 <웃음> 진짜 뭐지? 잘 늦었다 오. 오. 아주 아주 강해. 닭육수는 기름이 그냥 아까운 그예 하나. 하나를 정해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로 그럼 그걸 가짜. 다 완성시킬 수 있어요? 아네 충분히 하고 에피타이저까지. 아, 네. 뭔가 좀 맞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오죠? 오, 오, 모르겠다. 전잘 모르겠어요. 음. 뭐 아쉬우신 거예요 지금? 네 <웃음> 삼겹살을 아주 음? 맛있어. 아, 눈이 안 돼, 눈 무슨 돼, 이안 되겠다. 진짜. 아,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세요. 눈치가 없어. 자, 두팀 모두 중간 점검 해봤고 이제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10분, 10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 야, 야, 지금 끝. 그, 됐어. 됐다, 왔어. 얘를 넣으면 걸쭉해진다 지금. 거기서 음.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맛있는 그 냄새. 그죠 아! 야, 한쪽은 굉장히 분주하고. 한쪽은 아주 쳐다보지 않아. 네. 예. 국가적인. 요리의 음, 뭐랄까 메뉴도 완전 다른 것 같아. 이쪽은 거의 중화유리 느낌 아닌 것하고 난리 난 중화가 지금. 야, 비교가 되네. 예. 우잘 네. 되고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아주 그럼요. 힘들어요. 거긴요. 막 용기가 막 엄청 풋풋하고 막잘 되는 거 맞죠? 초워가지고. 불날것 같은데요. 아미나님, 떨어뜨리는 저건 뭐죠? 데 코를 하시는것 같은데. 이름을 맞습니다. 아, 우리 팀장, 그렇죠. 깨방금 신납니다세심하게 뿌리고 있어요. 이제, 나오고는 있나요? 좀 너무 소심하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한> <웃음> 자, 이제 시간 다 되었습니다. <웃음> 마지막 네. 플레이팅 들어가야 됩니다. <웃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신식으로 어? <웃음> 먹었던 게. 신식으로 먹었던 게 보이는데 이건 착각이겠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약간 스테이저라고 네. 먹었는데 이거지. 그럼 요리 완성은 깨요. 렇지 깨지, 깨지.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자, 중간 점검 때 어떻게 보면 은 우리 홍석창 심사위원께서 공평하게 영어 정도 힌트를 조금씩 주고 왔거든요.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리액션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아 저기...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시다내려갑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시! 9, 8, 7, 5, 6, 5, 4, 3, 2, 1 어, 시간 어, 다 됐습니다 아우, 주하셨습니다 우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각각 제출한 음식에 대한 설명부터 한 번만씩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 메인 요리 이름도 있는데요 Too Tasty, TOO Tasty죠 최대한 한국스러운 맛으로 준비해 봤고요 한국인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삼겹살과 김치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지개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에피타이저라고 네. 주 메뉴가 아니라고 먹었던 것이 버젓이지 올라와 있고요 <웃음> 그렇 그죠? 백김치로 싼두 겹의 삼겹살 하나만 만들어라 수 음. 얘기했는데. 이쪽까지 두 개를 만들어 냈네요. 이 <웃음> 예, 아, 예.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느낌으로. 예. 예. 예. 저희는 또 지금 오늘 마침 녹화 날에 또 비가 추적 추적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또치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이드 메뉴는요. 하나 둘. 세점 저희 또 하나 둘세 고의 후속작이죠 하나 둘세 점으로 아, 한 아, 본인들의 공명을 네. 이제 빗대가지고 맞습 어, 하나 둘자 그러면 두 팀의 요리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음, 음. 어, 일단 지수민수 팀의 김치전 너무 예쁘게 붙이셔가지고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위에 이겨 봐봐요 저 청고추 홍고추로 아, 아, 아, 아 색깔까지 음. 음. 바삭한 게좀 남아있잖아요 음. 아. 아까 삼겹살도 가져왔었는데 그건 어디서 왔었죠그 친구들은 이제 MC님들 뱃속에 아, 아까 먹은 거? 네딱한 점씩 그것도 하나 둘세점 삼겹살이 김치전에는 안 들어있는군요 아요김치전만 삼겹살 김치전 아니야? 삼겹살 김치전 아니야? 야 그런 거같 삼겹살 김치전 와 이거 맛있겠다 음. 저도 이거 제일 궁금해요 음. 나도 먹어보거든 나도 먹어보고 싶어 안 돼가 왔네? 박스 지금 아닌가본? 그릇을 내려오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이들 여기 M S g 넣니? 아니요 얼마나 맛있게. 오 이렇게 <웃음> 맛있어. <웃음> 좀, 좀 끓인 게 아니라. 공기밥 하나 있으면. <웃음> 아, 그렇죠. 음 저희가 그 포인트를 노렸습니다. <웃음> 야 근데 여기 어, 젓가락이 지금 한세 번째 가시는데요? 유하게 <웃음> 어, 맛인데. <맛있네? 웃음> 그렇죠. 자잘 기억해 두셨다가 점수를 내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지금 월드 클래스 이거 뽑히는 그 자리 가아파 지금. <웃음> 떨려. 서바이벌 하는 거야. 전 이번에 좀 점수를 좀 극단적으로 줘볼 거예요 네, 저도 예. 그럴 거 음. 같아요 전딱 끝났습니다 벌써요? <웃음> 아, 아, 그렇다면 어떤 요리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추리를 잘했는지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오늘의 ASMR 그 요리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재료는 아, 삼겹살, 김치, 김치 아, 양밥, 고추부 아, 고추, 아, 김치전이 왔어 아, 삼겹살 김치전이 들어가? 지금부터 삼겹김치전 레시피를 아, 들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우와 양파 맞았어 양파 맞았어 아, 아. 봐봐 양파를 일단 넣고 고추. 고추가 고추있어 고추 썰으면서 해야지 어, 내가 고추를 또좋아하아 삼겹 김치면이었 이건 상상도 못 듣다. 야, 어야 진짜 거의 똑같이 맞는다민수가 어. 삼겹살만 삼겹살. 넣었어 도또 아. 그러니까 고기를 내가 어디에 어. 넣으셨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그 반전 포인트가 뭐지? 김치 써는 소리구나 이게. 아, 나 양배추인 줄 알았어. <목소리> 근데 우리 어쨌든 김치 넣었잖아. 어 김치 넣었어. 맞지. 아 잘했다. 잘했어. 나. 잘했어. 여기까지 우리 끝났거든. 어. 삼겹살 미리 구우셔서 올링신 건가? 아 근데 고기 굽는 소리가 나긴 했어. 아닌가? 아니 말고. 아뭐 버무리는 소리가 들어갔구나. 아, 아니 저도 김치 저는 뭐 <목소리>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맞는지 몰라가지고 어지않게 하다가. <목소리> 못 드시면 안 되잖아요. 아, 그, 먹을 수 있는 그, 드실 수 있는 걸 드려도. 아이거 아, 소리였어. 이렇게 해서 떠나. 아, 나... 봐봐. 기우는 것도 내가 했지 이거. 음. 했어? 했다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다가 아, 다 진짜... 둘러붙어서 버리긴 했는데 <웃음> 했긴 했어. 본인들이 헷갈렸던 소리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웃음> 어, 그게 재미가 어, 있는 거 같아. 맞아. 네. 아저 소리였구나. 그래 불는 그래서... 소리. 불도 우려도 켜? 삼겹살을 먼저. 삼겹살 내가 구웠어. 구웠, 너 구웠지? 구웠어. 구웠어. 구웠어, 구웠어. 아, 맛있어, 근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구웠는데 어디 갔어? 아 여기 위에다가 붓는 건가 보다 저 상태에서 반죽을 부으면 되잖아요 뭐야? 그래 <웃음> 그래서 반전이구나 자 이제 아주 놀랄만한 영상이 나옵니다 <웃음> 자 바로 띕니다 한번 놀랄만한 영상이 이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싸는구나, 고가스같이야 아, 삼겹살을 굽고 그 위에 네, 김치전 반죽을 네, 네, 네. 네. 올릴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삼겹김치전 와 되게... 이러니까 모르지 역시 까리짱 신사연님께서 아, 아이디어가 진짜 대박이었어 저희 점수 이미 끝났어요 아, 아, 박수, 받을, 아, 박수 받을 정도였는데요 오케이, 여기서 아, 여기에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네. 네. 이제. <웃음> 네 <웃음> 그게 예, 예. 아, 안 돼요. 으깨지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기름 때문에 음, 네. 원래 맛만 있으면 되니까 맛만 있으면 네, 삼겹살을 통으로 해서 골수 아 올라간 것도 같은 괜찮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아 삼겹김치전 아야 상상도 못했죠? 아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고기 위에다가 김치전을 올릴 거라 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 고개 진짜 오늘의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드셨는지 심사평을 간단하게 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두팀다 예. 막상막하 뭐 음. 실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눈엔 제 입맛엔 완벽했다. 음. 오. 칭찬을 해주고 싶다. 아.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게 너무 좋았고 계속 귀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유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역시 음. 어. 티오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점수를 이렇게 이렇게 따로 두팀다 300점씩 줬어요. 열애가 있어, 열가 백자가 백자가 아니잖습니까? 티오예 네. 점수를 후하게 주셔가지고. 예, 저 여자 아이돌은 굉장히 냉정한데요. 남자 아이돌은 아주 예. 심사위원으로서 는 오늘 하루 정말 자신 야. 야. <웃음> 들어가 있는 심사위원. 저 일단 비주얼 면에서는 두팀 모두에게 각각 80점 쓰고요. 비주얼이 정말 그럴싸했어요. 네, 근데 깎아 먹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예요, 봐. 아니 이제 이런 거 괜히 <웃음> 네. 괜히 상관없는 소복이 그냥 맛 면에서는 거의 진짜 두팀다 죄인 네. 맛에 깎었어요아 이거 기가 막혔고요. 김치전도 뭐. <웃음> 네, 습니다 네, 어디서 차이가 있었나요? 유사성에서. 아, 유사한 예, 팀에게 음. 90 점을 줬고요. 아우. 한 팀에게 10점 그냥 줬어요. 10점줬자 우린들 중에 했어. 10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사성. 우리인가 김치전 만든 우리인가 아, 이게 설마 안 돼. 이게 돼지 김치찜을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음, 진짜 너무 아쉬워. 좋은 점수 받은 팀이 괜히 불안해. 여기 10점 줬어요. <웃음> <웃음> 니까 이제 <웃음> 네. 맛은 좋았는데 아 오늘 요리의 정체와는 정말 동떨어진 아 예, 김치찜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10점을 줬습니다 저는 일단 되게 놀랬던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이거 정말 놀랬어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오래 끓인 그 김치찜 맛이 나서 그리고 이 전도 솔직히 제가 만든 것보다 너무 예쁘게 만드시고 맛있게 음. 만들어주셔가지고 맛점수는 등 95점씩. 네. 일단 유사성이 근데 이거는 김치전과는 너무 다르다고 아, 생각이 들어서 음, 예. 60점. 아, 그리고 이제 삼겹살이 빠져서 민수. 85점. 아, 삼겹살만. 중요한 걸로 예. 치다 최종 점수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재윤경호대 지수민수. 오늘의 우승팀은 825점을 획득한 지수민수팀입니다. <웃음> 진검승어 나는 한게없는것 같지만 무슨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수, 민수 아, 민수가 핸드폰을 보고 요리를 평소에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 근데 너 핸드폰이 없으면 조금 요리 못 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아잘랑한다 오 진짜 아, 민수덕분에또 네, 아, 우승을 했네요. 예. 그래도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괴물을 만들 바에는 예, 그래도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아, 맛있는 걸 만들자. 아, 아. 어 근데 김치찜이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뭐 네. 넣었어요? 간 하신 거예요 따로? 간은 간장이랑 설탕으로만 해. 네. 네 그래서 내가 맛있어서 백점을. 아 아있더니 우승팀 지소 민수 팀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마 <목마> <목마> <목마> <목마> <목마>